지금 시간은 1시 24분 2월 2월 20 몇일이냐 어제 쿠팡 플렉스를 해봤는데 어 되게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어, 동영상을 못 찍어서 오늘은 촬영을 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플렉스는 어 플렉스는 일단 쿠팡 물류창고까지 대략 2, 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아휴 리 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초점이 잘안 잡힌다 안녕하세요 춘식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쿠팡 플렉스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이 쿠팡 울산 이캠프입니다. 영상에서는 타 회사 문구가 적혀있지만 최근에 쿠팡 간판으로 변경되어 쿠팡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확인 가능한데요. 택배의 시작은 이곳에서 물량을 받고 배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대략 시간의 반이 소요됩니다. 방금 전 시간의 반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의 반은 일하는 전체적인 시간의 반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각 지역의 택배 배정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가끔 빠른 배정을 받아도 택배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상체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캠의 물량이 많아 자차에 상차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캠프를 두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여러모로 손해가 많아 부피가 큰 차량 SUV와 같은 차량이 더욱 유리합니다 보통의 새벽은 로켓프레시라고 하는 냉동 냉장 제품의 배송이 가장 많으며 종종 주간배송에 일반 로켓 배송의 택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주간 택배의 경우 부피가 작지만 무거음연한 물종류가 많으며 로켓프레시는 대체적으로 가벼우나 택배박스로 인하여 많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택배를 상사할 경우 뒤측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아 정말 위험할 수도 있으니 상사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일 자체는 쿠팡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이 잘되어 있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끔 지도 오류로 인하여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의 위치가 뜰 때가 있어 항상 송장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배송이 일어날 경우 오전 7시 이후 오배송 택배를 직접 수거하러 가야 하며 자신이 어디에 오배송을 했는지 헷갈릴 수 있어 수거 배송 물품을 찾는데도 매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오배송 물품을 다시 캠프까지 두고가 전달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쿠팡, 고객, 플렉스까지도 손해를 입게 됩니다. 캠프 마다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울산 이캠프 관리자분들은 친절하시고 플렉서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감정 소비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고객분들 중 종종 현관 출입 비밀번호를 작성하지 않으시거나 경비원을 통하여 출입을 하라 하시지만 새벽 시간대 경비원분들이 안계시어 출입 불가로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데요. 쿠팡 플렉서들은 보통 플래시 제품을 배송하며 제시간 안에 배송을 해야하는 시간제한이 있어 조금 힘이 들 때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 어려운 점은 별로 없었으며 무거운 물건도 있지만 보통은 냉장 냉동식품으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동선과 택배 상차 정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으며 보통 한 가정에 두개 이상의 택배가 많아 핸드카트를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된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